하얼유 정말 오랜만에 포켓몬고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서울 쪽에 비가 오는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야외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게 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자 8월달에 지금 제가 디아루가를 잡은 이후로 펄기아 얘를 못잡았어요 7월달에는 디아루가 뭐 펄기아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 8월은 약간 메인 테마가 벌레축제에요 지금 이게 떠있는 포켓몬들도 보면 은뭐 잠자리에 애벌레 뭐야 이거 뭐 그냥 벌레파티네 캡틴피 대왕 있다 일단 가볍게 하나 잡고 시작합시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를 하나 깼 더라고요 포켓몬 발견 이거 뭐야 오, 작년 포켓몬 페스트 주인공 메로에타 선율 포켓몬인데 얘는 좀 어째 포켓몬이 좀 이쁘게 생겼다. 메로에타, 넌내 꾸야. 곱게 잡혀 임마. 어, 어? 오케이. 아세번 던져야 무조건 세번 던져야 잡히는 건가? 쉐미 이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따당. 오케이. 또 다른 환상의 포켓몬 메로에타. 넌내 꾸야. 어? 모마레 뭐 에스포 타입이네요 얘는? 뭐야 기술은 또 이거 페어리 기술인가? 하.. 개체값 너무 안 좋고 까비 어쨌든 뭐 이쁘니까 됐다 레이드 포켓몬 리스트들이 싹 바뀌었는데 게노세크트, 핫삼 안농, 뭐, 소콘, 뿌사이저 싹다 진짜 벌레네요 이거 아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원래는 핫삼이그 메가지나가 없었는데 드디어 예 메가지나 핫삼이 나왔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또핫삼은 굉장히 좀 멋있게 생겨가지고 좋아하는 포켓몬 중 하나인데 이녀석은 이로치 한번 바로 얻어보고 싶긴 하다 그리고 요 게노세크트 얘는 그 5세대에서 등장하는 환상의 포켓몬이래요 무려 벌레 강철 타입인데 성능은 좀 애매하다고 해요 하지만 어, 이녀석 어, 스토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사이버그구요 거기다가 이제 플라즈마단이 화석에서 부활하고 개조당한 고대 포켓몬이래요 허, 사실상 약간 인간이 만든 포켓몬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오늘 핫삼 이로치 한번 떴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지금 이로치 구경한지가 한참 됐어요 와 메가하산 포스 뭐야 이거 어 불타입에 잘 통하나보네요 그러면은 이거 못참죠 가자! 메가! 와! 진! 꽤... 좋아요 요걸로 정리 들어간다 근데 듣기로는 이 메가 레이드라서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메가 리자몽이 한번 싹 쓸어보자 그리고 바로 이루지까지 <웃음> 너무 행복회로인가? 자, 효과 별로인데다가, 저는, 저의 공격은 겁나 셉니다. 블러스트 밤! 이게 기술 진짜 멋있더라고. 붕. 거의 뭐 해포빨 터지듯이 터져요. 한번 더, 촥! 와, 효과 굉장히. 딜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닌데, 이거? 한번더 블러스트 꽝. 잠깐만, 이거 기술 피하기가. 아! 까비. 괜찮아요 어차피 오우리 귀여웅 아 우리 자몽이가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우와 근데 저거 뭐야 칠색조 헐아 나도 갖고싶다 저거 2세대 근본전설 아니여 우리 귀여움이 메가하싸미 형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곱게 1호치가 되어라 너의 그 짝짝짝짝짝 뭐 전기톱같이 생긴 팔 형이 아주 잘 돌봐줄게 아니면은 아주 고개채 하사미로 와라 <웃음> 메가지나 풀리니까 아주 커요미가 돼버렸네 갑자기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과연 1678? 왠지 낮은 거 같은데 일단은 잡아봅시다 아, 나 하사미는 이것도 그 크네 원이 엄청 커서 잡기는 쉬울 것 같아요. 오! 이게 한 방에 잡혀? 너 좋은 녀석이구나. 너 누구니? 설마 백카쌈이 핫! 핫! 하! 그럴 리가요. 뭔가 개체값이 좀 낮아 보이긴 했거든요. 하하. 아, 제가 이거 티어 표를 보니까 메가 핫삼 같은 경우에는 한 2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철 쪽에서는 메타그로스랑 디아루가 어, 얘네가 좀 짱짱 먹는 것 같고 벌레 쪽에서는 한 게노세크트가 한 1.5티어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어, 브링 형이 게노세크트 초대했다. 오, 하이오. <웃음> 어아 야, 브링어 레벨 41이네? 이거 완전 핵고수잖아? 어, 어, 근데 나 이거, 저거, 메가지나 이거 못 살렸는데 아직. 아, 아, 어, 아, 안 돼! 들어가면! 짜잔! 이야, 브링형 한 번, 뭐 들고 있나 볼까? 개노세 크트 오! 다 리자몽 Y 들고 있네? 샥샥샥샥샥샥샥 오, 리자몽 Y. 확실히 리자몽 Y가 잘 통하나봐. 개노세크트 뚜까패뚝 뚜까뚜까 아 뚜까? 아, 뚜까? 개노세크트 프리즈 인간이 미안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포켓몬이다 어떻게 보면은 뮤츠보다 더한 녀석이에요 이거 아니 뮤츠 같은 경우는 애초에 뮤의 그 유전자를 뽑아서 만든 포켓몬인데 개노세크트는 그 멀쩡한 포켓몬을 그냥 막 기계에다 붙여가지고 어? 아예 기계 생명체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이 얼마나 끔찍해요 어쩔 수 없다 개노야 그냥 이치로 와라 아니면 1 100, 0으로도 좋고 형한테 와 잘해줄게 이미 너 기계가 돼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야 근데 그브링 형이 세서 그런가? 오성 레이든 데도 금방 잡네 생각보다 세명으로도짠짠짠짠짠짠짠짠너짠 아, 얼굴 좀 보여줘. 어없는 소리 오, 날씨 버프 받은 개노세트 이거 약간 좀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매겨봐아얘 원이 살짝 좀 작네 얘는 아 이거 감이 약간 굉장히 멀리 나가는 느낌이네요 괜찮아 설만 못잡진 않겠지 2370이면은 하, 그 개체값이 얼마나 되려나 샷? 아니 이게 엑셀이 안된다고? 아, 왜 이렇게 끈질겨? 들어와라. 삭. 오우, 진저 발가락에 맞았다. 아, 얘네 액세스 는기가 쉽지가 않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죠? 오! 어찌됐든 잡기만 한 그만. 그래서 너 개책값이. 뭐야 아 공격은 만땅이긴 한데 참...으로 애매하네요 잠깐만 그러면 풋사이저도 한번 잡아두자 얘가 메가 풋사이저가 되면은 거의 뭐 1티어급 성능을 내는 것 같아 아 그러면 벌레는 풋사이저로 종결해야 되나? 자자자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풋사이저 한번 잡아봅시다 아 얘가 메가 지나가 되면 그렇게 좋다고? 아직 얘는 메가 풋사이저 안나온거죠? 메가진아 하쌈 한번 저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메가진 와! <두>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메가진 애들이 멋있긴 하단 말이야. 바밤 빰빰 빰! 깜짝 베기. 털어버려. 파라바라밤. 어? 아 이거는 강철 기술이구나. 아 잠깐만 아니가 아악 타입인가 오 되는 게샥 심상치 않은데 샥샥샥샥 나도 깜짝 깜짝하게 배워봐 아리야 오 화려해 화려해 오 이거 메가 하사보로도 삼성 레이드라 그런지 금방 잡기는 하네 샥샥샥샥샥샥샥샥샥 라 포사이저도 시간 되는대로 계속 좀 많이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이로치가 있나? 오케이 한방 컷! 자 너는 누구니? 개체값 다음 시간에 뵙시다